저기 그냥 가보자 아뭐 쫄지 말고 있어. 마음이 막 콩닥콩닥 막아 근데 좀 비싸겠지? 참 바보 같았습니다 쫄아서 아무것도 못했죠 완전히 맨땅에 헤딩! 땅 사고 집 지우며 겪었던 과정이 딱 그랬습니다 그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들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주거독립 만세! 자기야 땅. 땅을 땅 사자 근데 어떻게 사지? 편의점 가서 그냥 과자 사듯이 그냥 그냥 사면 되는 건가? 처음엔 이랬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백지 말 그대로 맹탕 근데요 사실 다들 그렇지 않나요? 낡은 아파트 전세만 돌던 우리가 당장 뭘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정말 아무것도 가늠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일단 양쪽 부모님 도움을 받는 건 처음부터 배제 좀 뭐랄까 자존심 상하는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약간 그 부모님과의 트러블도 있었고요 주변에 땅을 구입해 본 사람은요 아이구야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도대체 할수 있는 일이란게 뭘까요 정말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전원주택 관련 책몇권 보고 인터넷 조금 깔짝거리고 뭐 그런 게 다였죠 그러다가 우연히 네이버 거리뷰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이버 거리뷰 아시죠 와 이게 처음엔 되게 신세계였습니다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를 사진으로 그냥 차 타고 가는 것처럼 다 보여줘 신나서 정말 신나서 매일같이 그냥 막 그냥 돌아다녔습니다 틈만 나면요 이 거리뷰 켜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오 여기면 좋겠다 오오 오, 여기 이쁜데 근데 거기서 끝 그냥 끝 도무지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이래선 개갈도 안 납니다 무조건 지도부터 펴세요 종이로 하나 딱 뽑아 놓고 책상에 펼쳐놓고 시작하세요 살고 있는 동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는 겁니다 여긴 이래서 안돼 여긴 이래서 빼 이런 식으로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는 곳을 중심으로 사방팔방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단독 전원 마을이 널리고 널렸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서울의 북서쪽을 선택했고요 그 중에서도 일산과 파주를 중심으로 가닥을 잡아보자 했던 거죠 전원주택 진도는 이렇게 빼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작은 지도부터 그 뒤로 우리 가족 틈만 나면 일산 파주 쪽으로 그냥 나돌아다녔습니다 딸아이가 3살 무렵이었는데요 뭐 가족 나들이 한다 뭐 그런 핑계도 좀 있었죠 그러다가 정말 어찌어찌 우연히 들른 파주 프로방스마을 아 여기다 아 여기 찾았다 진짜 여기가 딱 우리가 살 때다 딱 내려서 봤는데 정말 너무 편안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평생 한 번도 안 와봤는데 마치 고향처럼 아늑하고 포근한 기분 아, 많이 돌아다녀 보신 분들은 이 기분 좀알 거예요 보면 꼭 이렇게 가슴으로 훅 들어와 한방에 꽂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내 친구 네이버 거리뷰를 켰죠 아까 본 프로방스 마을을 중심으로 한 바퀴 쭉 계속 이렇게 돌다 보니까 정말 예쁜 동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와와 와 여기 정말 너무 예쁜데 그치 자기야? 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아 근데 좀 비싸겠지? 그치? 딱 봐도 비싸 보이잖아 좀좀 어, 좀 부담된다 야 그야말로 바짝 쫄라붙었다고나 할까요? 참 바보 같았습니다 그렇게 꿈만 꾸고 비싸겠지? 비쌀 거야 쫄아서 아무것도 못했죠 당시에도 있던 네이버 부동산 겁나서 열어볼 생각조차 못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근데 아직도요 이런 분들 의외로 참 많더군요 뭔가 저질러는 보고 싶은데 겁나서 뭘 어떻게도 못하고 계신 분들 딱그때 저처럼 말이죠 일단 지금은요 뭔가 큰 결심, 큰 용기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대인 건 분명합니다 고급 정보에 한결 더 쉽게 접근 가능하니까요 부동산 정보는요 최소 80% 이상은 오픈됐다 보시면 됩니다 전혀 겁먹을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인터넷 열고 적극적으로 검색 대략적으로 시세를 파악하세요 네이버 부동산, 시리얼, 밸류맵, 땅이야, 부동산 디스코 정말 고급 정보가 널리고 널렸습니다 아 물론 공짜로요 살짝만 들여다보셔도요 아이 정도 시세면 우리가 접근 가능하겠다 아, 요건 좀 부담스럽겠다 바로 정리가 됩니다 대략적인 그 동네 시세는 알고 가야 부동산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 까짓거 그냥 그냥 가보자 가서 물어보자 뭐. 아니 말고 며칠 뒤에 무작정 차를 몰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딱 와서 보니까 땅딱 밟고 보니까 웬걸더 <웃음> 좋아 마음이 막 콩닥콩닥 막 난리가 났습니다 벌써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마침 마을 정중앙 사거리에 가장 큰 부동산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저기 한번 가보자 그냥 가보자 가서 물어보지 뭐아니뭐 쫄지 말고 있어. 근데 말이야 비싸면 어떡하지 분명히 비싸겠지 그치 아 그리고 처음에는 어떻게 말해야 돼막 이렇게 세게 말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다던데 기선지압 뭐 그런 게 있다던데 에야, 모르겠다, 야 모르겠다 야야 모르겠다 가보자 그냥 원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죠 약간은 그렇게 기세등등 눈 질끈 감고 문 그냥 확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<웃음> 아...